주영훈, 이윤미, 5 3세의세번째 임신. 가수 주영훈과 배우 이윤미 부부가 최근 셋째를 임신하면서 다둥이 부모가 됐다. 이윤미는 16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마지막 방송으로 당분간은 여러분들과 못 만나지만 지난 1년동안 샵독 소리나는 언더샵을 통해 주부로서도 많이 성장하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쉬는 동안 다둥이 맘대교 잘할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공개했다. 홈쇼핑 방송 하차 소식과 함께 자신이 셋째를 임신했음을 알린 이윤미는 다둥이 마무라대교에 전념할 뜻을 밝혀 팬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 이윤미, 주영훈 부부는 2006년 결혼에 고린했으며 슬하에두 딸을 두고 있다. 이제는 새아이의 엄마가 될 이윤미는 직접 인스타그램에 셋째 임신 사실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에 이윤미의 한 측근은 같은 날 osen에 이윤미가 최근 셋째를 임신했다. 이윤미, 주영훈 부부가 축복이라 생각하며 정말 좋아하고 있다. 정확한 개월 수는 알지 못하나 내년 초 출산 예정이라 알고 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영훈과 이윤미 부부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금슬 좋은 인꼬 부부의 면모를 드러내왔다. 주영훈은 특히 2017년 8월 방송된 SBS 자기야 백년 손님의 출연에 아내가 셋째를 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고린한 주영훈과 이윤미는 결혼한 지1 3년차에 다둥이 부모가 되며 셋째 염원을 이루게 됐다.